이어서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다음 국민영양관리법, 농산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걸 기타 관계 법규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글자 그대로 요약 요약본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은 교재를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보고 싶다. 그때는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법시행령 시행규칙 같이 놓고 보도록 하세요. 국민건강정진법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목적과 정의는 꼭 읽어보도록 하자. 목적 2법원 국민건강정진법 2법원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정 건강을 정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제2조에 용어정의 들어갑니다. 자, 국민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온다. 국민 건강증진 사업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 개선, 신체 활동 장려, 건강 관리 및 건강 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그 다음, 2. 보건교육. 3. 영양 개선. 자, 영양 개선은 개인 또는 집 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영양 개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국민 건강 정진법 속에 영양사들이 주로 해야 될 내용이 이 영양 개선이 주 이제 내용이다. 그래서 영양 개선이란 정의를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영양 개선, 제15조의 영양 개선에 대해서, 자, 영양 개선은 제1항, 누가 해야 되냐 하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이 영양 개선을 위한 그 책임을, 누가,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 다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상태를,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국민의 영양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 거기에 영양개선 사업으로는 자, 이런 사업이 있다.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자, 이걸 영양개선사업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규칙에 가서 영양개선사업에 보면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양개선사업은 1. 국민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 이렇게 영양개선사업을 규칙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조에 국민영양조사 그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민영양조사 제 1항 누가? 질병관리청장은, 자,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 섭취, 식생활조사 등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를, 자,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정기적이라는 게 국민영양조사는 자, 매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시행령 제19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영양조사 매년마다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는 국민영양조사 역량 영향에 관한 지도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둘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 강제수항입니다. 두어야 한다. 그 다음, 국민영향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항상 이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공무원이 뭐 나왔다, 나와서 뭐 지도 점검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인지 아닌지, 아무 내가 알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 권한 가졌는 그 증을 내세요. 요거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제 20조에 보시면 국민영량조사 조사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국민영량조사는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합니다. 식약, 식약처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협의해서 매년 국민영양조사할 그 구역과 기준을 정해서 선정된 가구 및그 가구원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 관할 시 도지사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조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줘야 합니다. 관할 시 도지사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조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당신이 원래 이 국민영향 조사 대상입니다. 가구입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 뭐 조사 대상 가구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될때 재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국민영향 조사하는 조사 항목이 뭐냐 이 얘기예요. 항목. 자, 이 항목이 또 핑크색이 보이잖아, 그죠? 핑크색이 보인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에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이다. 그래서 조사 항목에 자, 영양조사, 그 다음 건강상태조사, 삼, 식품섭취조사, 사, 식생활조사. 자, 이렇게 조사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사 내용이 규칙 제15조에 나옵니다. 자, 건강 상태 조사. 조사 항목은 신체 상태 1, 2, 영양 관계 증후 3, 기타 건강 상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사 내용, 세부 내용이 지금 규칙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로서 건강 상태 조사는 이렇게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알았거나 알거나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활동 제한 정도에 관한 사항, 뭐 혈압 등 신체 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 금, 음주 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 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다음 식품 섭취 조사는 섭취 조사는 내용은 식품의 섭취 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다음 식생활 조사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여부, 그다음 식품 섭취와 과다 섭취에 관한 사항, 외식 횟수. 그다음에 2세 이하 영유아의 수요 기간 및 이유식 보충식 종류에 관한 사항 기타 질병 관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자 이런 내용들을 조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식생활 조사 내용인지 식품 섭취 조사 내용인지 건강 상태 조사 내용인지 이게 무슨 조사 내용인지 물어버린다면은 이 문제도 꽤 난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영재 22조의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영양조사, 저희랑 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 이걸 영양조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영양조사원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해당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으사, 치과, 으사, 영양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특별자치 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영양 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한 자, 국민 영양 지도를 담당하는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영양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영양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위쪽에서는 우리가 받는 것은 영양조사원 이고 그렇죠? 영양조사원 영양지도원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영양지도원을 두어야 하나 하며 영양지도원은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 이게 뭐 영양지도를 해야 되는데 의사, 치과 의사가 할수 있다. 이래버리면 은 결국에는 영양사 영역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다만 다만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영양지도원이 될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었을 때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 영양사를 임명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영양사가 없다. 그러면 은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영양조사원은 해야 될 영양조사원이 국민영양조사원은 건강상태조사원, 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하고 각 조사원의 직무는, 자, 식, 조사원의 직무, 식품 섭취 조사원에게 식생활 조사원의 직무를 하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상태조사원,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항목을 조사 기록한다. 식품 섭취 조사원은 식품 섭취에 관한 조사 사항을 기록, 조사 기록한다. 식생활조사원은 식생활에 관한 조사사항을 조사 기록한다. 그런데 만약에 식품섭취조사원과 식생활조사원은 같은 한 사람이 아니면 식품섭취조사원에게 식생활조사원 직무도 하게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두 가지를 함께 조사원이 할 수도 있다. 그다음 영양지도원의 업무. 자, 영양지도원의 업무. 1. 영양지도의 기획, 분석, 평가. 2.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 영양교육, 영양평가. 3. 지역주민 건강상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 영양교육자료 개발보고 홍보 6. 그밖에 제1호에서 5호까지 규정해 준하는 업무로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특히 필요한 업무 영양지도원 영양지도원 업무 자 됐고 두 번째 국민영양관리법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자 용어 목, 목적, 제1조, 목적, 2조, 용어는 한번 보고 가자 목적, 국민 식생활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정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정의에서 영양관리라는 정의가 나오고요 영양관리 사업이 나옵니다 자, 영양관리가 뭐냐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영양관리라 한다 영양관리 자, 누가 해야 되나 영양사가 해야 된다 자, 영양사의 책무 제사도 제1항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영양 개선 및 건강 정신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식품 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 관리 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국민 건강 정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 자, 국가가 국민 전체에 영양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년마다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해야 된다. 자,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자, 이렇게 다섯 가지다.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기본 계획 중장기적 목표 추진 방향. 2. 다음 각호 영양 관리 사업 추진 계획. 자, 다음 각목 영양 관리 사업 추진 계획. 영양 식생활 교육 사업나 영양 취약 계층 등 영양 관리 사업다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양 관리 사업자 이런 계획을 기본 계획 가지고 자 기본 계획을 이제 시행을 하려 그러면은 시행 계획이 나와야죠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 시행계획은 누구가 세우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 수립하고, 누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하고, 매년 수립하고, 그 추, 시행 계획 및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국민영양정책 등 심의 내용이 되어 있고 영양취약계층 등 영양관리사업 내용 한번 보시고 자 13조에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자 지역사회 영양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인 해야 되냐.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그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항 자, 이와 같은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영양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유형 소개 영양 문제에 대한 조사에 빠트리지 말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자, 1. 식품 영양 성분 실태 조사 2.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등 건강 위에 가능 영양 성분 실태 조사 3. 음식별 식품 재료 조사 이 내용. 그 다음, 기타. 국민 영양관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내용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장은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및식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조사를 앞쪽에 우리가 국민 영양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행령에 국민 영양 조사 속에 이와 같은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기 방법들을 함께 실시를 하라. 한다.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질병관리청장와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그 다음에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건강위에 가능 식품의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적객급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 판매하나, 판매, 제공하나,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매년 실시한다 국민영양조사도 매년 실시했죠 그 다음 3 질병관리청장 제3조 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적계급소 및 집단급식소 등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자 이거 매년, 매년입니다. 그 다음, 영재사에 이해. 자, 영양사가, 영양사 실태 등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영양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취업상황 등을 면허증 교부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영양사협회에 위탁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탁받은 영양사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다음 규칙 5조, 영양 식생활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자, 영양 식생활 교육 내용, 자, 교육 내용 이 부분은 우리가 커리큘럼 속에서도 공부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영양소, 섭, 영양소 섭취 기준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자 이렇게 자 국민 영양소 섭취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국민 생애 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자 여기에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등및 상한 섭취량. 자 나머지 내용들도 그리 중요한 부분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영양소 섭취 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영양소 섭취 기준 5년마다 이렇게 새로 발간이 됩니다. 가장 최근 것이 1920년 섭취기준, 최신 섭취기준입니다. 그 다음 영양사 면허에 대한 제15조, 제1항.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시, 국가시험 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면허를 받아야 되니까 자, 시험을 칠수 있는 사람이 자, 이런 사람들이다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하고 교과목 공부한 교과목 그 다음에 학점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여러분들만 시험을 칠 수가 있다. 식품영양전공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다른 뭐 조리, 재과, 제빵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그 다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이셋중에 어느 하나에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번 경우에 외국의 영양사 양성 학교 중에 졸업은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영양사 수업을 학, 전공을 했습니다. 영양사 전공이라는 건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영양 영양학을 전공했다고 는데 실제로 영양학이라는 것도 학문은 순수한 학문, 순수 학문 이외에는요 다 종합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초 학문이 함께 이제 그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니까 종합학문을 했다고 그러는 그 종합학문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뭘 전공했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양 영양 전공을 했다고 해서 영양 아주 뭐 대단한 그 전문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그, 파고 들어가 보면은, 기초학문을 했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을 다루는 거잖아. 먹고 마시는 음식 다 물질이잖아. 그 물질을 옳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사실은, 안 되는 종합학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면허 취득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영양사 면허 받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뭐랄까요? 에, 어떤 테두리가 될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들, 의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해가, 미국 의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가 우리나라 와서 의사 못 합니다. 그 얘기는 외국 의사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여기서 보세요. 외국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외국 영양사 면허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영양사 직무 감당할 수 있나? 그건 불법입니다. 시험을 칠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 의사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영양사도 그거 준다. 그런데 외국의 양성학교에서 식품영양을 전공을 했다. 시험 칠수 있느냐?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인지 아닌지, 커리큘럼이 공부했는 내용이 올케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을 해서 시험 자격을 시험을 칠 자격을 줄지 안 줄지 판단을 해 버립니다. 근데 이 경우가요. 거의 힘듭니다. 아주 미국, 영국, 뭐 이런 유명 대학에서 식품 영양을 전공했는데 우리나라 이 기준에 적용하면 미달이 돼요. 그래서 시험 칠 자격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양사나 어사나 어떤 이거 그 방패마귀가 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좋은 인재들 뭐 우리나라에 와서 참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면허 가지고 있어. 아주 유명해.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못해. 약사 못해. 영양사 못해. 면허 제도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응시 자격 제한 규정도 있어요. 보시면은, 자, 여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당연히 뭐 부정행위 들어오면은, 응? 그 시험 응시 무효화? 시킬 수밖에 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응시 제한 어떤 경우 응시 제한인지 한번 보세요. 교과목 학점 이수는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됐고. 응시 제한, 여기 나오네 별, 규칙, 별표사,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 위반 행위입니다 1.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했다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제12조 1항에 따른 응시 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응시 제한 횟수 1회 그다음 2회 시험 중 다른 사람 답안지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 답안지를 작성했다 본인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했다 2회 응시 제한 본인이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 문제 답안지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자, 이거는 3회 응시자 그러니까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으니까. 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 면허증 만약에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면허증을 재교부받습니다. 그 다음 영양사 결격사유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이거는 대부분 공통입니다. 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반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 할, 직무를 할수 있다고 라 인정하면 결격사유 아니다. 그 다음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영양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 감염병 환자는, 자, 비형 감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 환자를 말한다. 자, 비형 감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 감염 환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비형 감염 환자는 여기에, 감염병 환자의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영양사 직무 업무가 뭐냐? 이거는 앞쪽에 우리가 워낙 자주 봤습니다. 자주 봤으니까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 면허 등록하시고 보수 자 영영양사 명칭 사용 금지 자,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사용했다면은 어떤 벌칙이 주어졌느냐? 중앙고사, 중앙고사 문제였죠? 맞췄습니까? 300만원. 300만원 이하 벌금. 자,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어? 보수교육? 이거 맞습니까? 교육시간 6시간 이상. 보수교육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년마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면허취소 자 영양사 면허취소 사유 1. 결격사유의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2. 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를 하는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그 다음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그랬으니까 3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상 이하 2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면허정지 처분이 나온다 이 얘기는 바로 영양사 면허 취소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6개월 이내 면허정지 자,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하면서 식중독이나 그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했는 경우 6개월 이내 면허 정지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취소처분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청문 없이 바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처분을 할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임상영양사 제도가 법제 23조에 나옵니다 임상영양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임상영양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시험이 있습니다. 임상영양사 시험이에요. 그 영양사 면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임상영양사는 면허가 아니고 그냥 임상영양사 뭐 자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임상 영양사 업무고 임상 영양사 자격 기준 자격증 교부 그다음 벌칙 자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자 1. 다른 사람이 영양사 면허증 또는 임상 영양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2. 영양사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그 다음, 별표, 행정처분 기준. 자, 이 행정처분 기준은, 어, 자, 여기에. 개별 기준, 1차, 2차, 3차 위반할 때 어떠한 도 기준이 강화되느냐, 벌칙이 강화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영양사 면허 취소 당연하지, 그렇죠? 그다음 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영양사 업무를 했다,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그 다음, 식중독 관련해서 중대한 직무상 책임이 있다. 자, 1차 위반하면 면허정지 1개월이고요. 2차 2개월. 그 다음, 3차에는 면허취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1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2차 3개월, 2, 3 면허취소. 식중독은 1, 2 면허 취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